너... 하이 쿠쿠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여전히 투급상승이라는 것을 대화로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막 마스터 오신 분들도 투급이 더 이상 안 오른다. 투급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시는데 투급상승, 지금 다섯 번째입니까? 아, 그쯤 될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투급상승 5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근거리시나요?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템 옵션 맞추기에 미쳐보자.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모루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당신은 투급을 더 올릴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군요. 일단 저는 PVP 상점에서 기타 탭에 모루 요거 매주 꼬박꼬박 사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사고 거기다가 좀더 부족하다 할 때는 새로 고침해서 다이아 한개 써서라도 또 사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어느 정도 싸움 축제 성적이 나올 때 얘기입니다. 나올 때 얘긴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모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걸 많이 얻을 수 있는 법 그리고 최종 아이템이라 볼수 있는 해머 중요성과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스의 생활 노하우 뭐 그런 것들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 가지고 싶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씩 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반지 보기만 해도 아주 그뭇한 그런 아이템들이죠 결국 옵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옵션들을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 생명력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을겁니다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실천하고 있나? 이게 관건인데요. 모루가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선멸 멜리오다스 끼고 있는 템인데 옵션이 좀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합니다. 이런거 모루로 바꿀 수가 있겠죠? 돌려볼게요. 착강, 관통률 4.6. 그냥 냅둘게요. 서브 캐릭터들은 요 정도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어쩌다가 관통 팔찌가 되는 수가 있겠다. 오, GP 5.9개 냅둬. 서브, 서브 니까 여러분 주력 캐릭터는 다 공격력 나올 때까지 돌리세요 공격력을 맞추면 딜도 좋은데다가 투급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맞추시고 반지도 한번 볼게요 이런 거좀 아쉽다 그죠? 한번 돌려봅시다 오와 공격력인데 쓰레기가 나왔어요 공격력 오케이! 야이 점프가 나쁜데? 돌았네? 이런 순간들이죠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막혔던 아이 투더 이상 어떻게 올리지 하는 부분에서 더 올라가는 순간들일겁니다 그럼 이 모루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모루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수령 꿀 수련꿀을 수련꿀 홍보대사처럼 수련꿀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꿀이에요. 수련꿀에서 모루도 나오죠. 그리고 최종 아이템이라 아까 설명드렸던 해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 각인석까지 나오죠. 그래서 수련꿀은 저는 진짜 3일 단위로 꼬박꼬박 하는 게 투급이 막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팁이다. 꿀팁도 아니야 그냥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실체를 못할 뿐이잖아. 수련꿀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브론즈로 이거 다사 모루를 다 사야 돼. 다른 것보다 저는 모루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브론즈 막 돌아 가지고 모를 싹다 샀습니다. 그다음 싸움 축제 상점, 아까 방금 제가 보, 보여드린 대로 자기 성적으로, PvP 성적으로 모를 루더 바꿔 먹을 수가 있다. 그다음 이벤트 같은 거할때 이벤트 교환소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게 잡아서 개 껍질로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아, 착착 바꿔 먹어줘야죠 이런거는 이렇게 모를 루 차곡차곡 모으시라. 그리고 모루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오늘 어쩌면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핵심 팁일 것 같은데 모루가 장비 뽑기에서 나온다 그죠? 자 확률 한번 봅시다. 각성석도 나오고 바이젤 마. 상치도 나오고 그리고 모루도 나옵니다. 그죠?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5.36%나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뽑는 거는 호박 열쇠를 뽑고 있어요. 이 호박 열쇠는 수련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드디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골드. 자, 모르고 나왔고요. 한 번에 얼마? 20만 골드. 20만 골드로 11뽑을 할 수가 있다.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와, 투급 올라가는 소리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게임 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기만 해도 아, 투급 올라가네. 느낌이 오시죠? 이봐 요런 이 것도. 어? 이런 거. 잘 나와요. 이거 미쳤어요. 내가 보기에 정말 그 무과금들도 투급 올리기 좋은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뭐로 나왔죠? 지금 얼마 안 썼어. 아! 야, 오늘 영상각 자 나왔다. 망치가지 나왔어요. 저는 저 망치가 가장 가슴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망치 나올 때가. 아모르두 개나 나와. 이렇게 뽑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골드 말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이나 어떤 실시간 채팅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스님좀 되면 이제 골드가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드와 다이아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골드가 진짜 좋습니다. 골드 소모처를 확실히 마련해놔라. 넷마블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쫙쫙 나와요. 쫙쫙. 그렇게 해서 방금 해머도 하나 나왔었는데 템한번 쓰러 가보겠습니다. 제 하우저 템한번 보죠. 자, 팔찌는 지금 또 맞췄어요. 예, 이미 맞춰놨습니다. 뭐, 요거는, 보세요. 이 패키지로 맞출 수도 있죠. 10만원짜리 패키지를 막 사재기 해가지고 바이젤 망치 20개씩 들어온 걸로 땅땅 때려가지고 방금 같은 그런 완전 풀로 꽉찬 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비싸게 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산적 없고 볼드 뽑기를 저걸 다 맞췄는데요. 참고로 저는 24시간 내내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단한 시간도 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동 전투를 이용한 건데요. 그거 꿀팁, 꿀사냥처, 그리고 골드를 어떻게 하루에 천만 골드씩 막 뽑아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 곧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머를 한번 써볼 텐데요. 공격력 2.9가 있네요. 이런 거에 해머를 바로 그냥 다섯 개 써준다 이거죠. 그러면 땅 때리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실패해도 떨어지진 않죠. 해머는 공격력 와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템도 이제 제가 다음 템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꽉 채우려고 한번더두 드리보겠습니다. 올라가즈아 대성 성공! 와! 야 이게 또 오늘 대성공이 덕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아또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꽉찬 노란색 뭐, 무슨 무슨 템이라고 할까 이거를 꽉찬 템, 꽉찬템네개 지금 확보 중입니다. 더 만들어 나갈 거예요.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한 천만 골드씩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 골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투급이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그럼. 구스는 어떻게 해서 골드를 벌고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많이 번단 말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던전이 있죠 골드 어, 던전이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골드 던전 뭐짬날 때는 좀 돌려놓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설가레스 요새 빨간색 근력 쪽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요 자리는 사실 요 애정도 때문이고 애정도 다이아 얻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보통 더 빨리 하시려면 뭐 이런 거 근력 속성 아군 공격 관련 10% 증가해가지고 하우즈가 좀스킬 많이 쓰거든요 쫄할 때 보면 하우즈 좀 딜을 좀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속력 제리 코너 가지고 속력 속성 아군용 공격 관련 10% 증가 이런 거를 서버에 다 넣어 놓으시면 속도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아 방금 속도라는 말이 나왔네요 속도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빨라야 같이 24시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한 판에 2분 걸리는 사람이랑 한 판에 1분 걸리는 사람이랑 얼마 봅니까? 하루에 1000만 골드라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해봤는데한그 정도 되거든요 1000만 골드라고 생각했을 때한 판당 1분에 클리어하는 사람은 1000만 골드 한 판당 2분에 클리어하는 사람은 500만 골드를 벌겠죠 여기서 이제 수익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모두 획득량? 획득량이 달라이 달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돌려볼텐데 템 세팅 한번 보고 갈게요 릴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템 제대로 안 꼈어요 인마가 해줘야 되는 거는 관통률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 이상 뭐 크게 뭐 해줄 거 없어요 이것만 끼워 놓으면 되고 지가 할거 별로 없거든 자 이제 이번 이제 PVP 메타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버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인마가 쫄작에서는 역시 최고다 최고 맹철 꼈었고요 하우저도 당연히 맹철로 해가지고 지금 메타에서는 PVP 메타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내 덱을 성장시키는 데 이만한 애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동을 무제한으로 해 주고 출발합니다. 들어가고 있군요. 시간 한번 재 봐야 되는데. 자, 타이머 시간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지 켰고요. 빡 끝났고. 자, 지금 31초 경과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도 스킬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간 편차가 좀 있어요. 파우저로는 바로 금사를못 시키고 이게 마멜리스는 방금 끝났을 거예요. 55초 나왔겠네요. 마멜이었으면 아, 지금 1분 넘어갑니다. 이러면. 자, 요렇게 1분 13초, 14초,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클리어 모션 나오고 뭐 어쩌고. 1분 30초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분 30초 딱 됐어요. 스타트 했으니까 1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핸드폰에다가 절전 모드를 켜놓고 24시간 내내 돌립니다. 낮에 뭐 일할 때, 밤에 잠잘 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뭐 절전 모드가 없다. 그래서 막 뜨거워서 터질라 그런다. 뭐 이런 분들은 노트북에다가 혹은 컴퓨터에다가 돌려놓으시는 거 좋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돌리는 방법은 블루스텍이나 LD 플레이어 같은 거에다가 돌려놓으시길 추천합니다. 잘안 뻗더라고요. 비교적. 좀잘안 뻗어요. 그래서 밤 새도록 24시간 내내 돈을 벌시라 이거고요. 노가다 한 책들을 좀 팔아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느낌이죠. 아 수북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920만 골드 좀 벌어놨네요. 자 돈이 5천만 골드 또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 이 5천만 골드 넘어가는 이 골드 바리 바로. 당신의 투급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와우 막막또나왔어요모도또 나오고 느끼십니까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력은 좀 많이 남아도십니까 행동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면 요거 요거 우정 열심표 내가지고 매일매일 받아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뽑기도 뽑기도 참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는 뽑기 하셔가지고 행동력 물량 쫙쫙 바꿔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우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행동력 부스터 패키지 이런거 사셔서 그리고 혹시 여유가 좀 되신다면 주정액 패키지 행동력 같은거 사가지고 5천원당 다이아 5개니까 다이아 이제 뭐 거의 무료처럼 받았죠 받았고 대신에 7일 동안 총 35개의 행동력 물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 빨이 내 투급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걸 이해하셨다면 이 패키지가 얼마나 혜자인지 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겁니다 우정으로 들어온 우정 포인트 와2300 넘어가고 있어요 2300 예, 이런걸로 뭘살수 있다? 바로 행동력 회복 물약 잔뜩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친구 관리 잘하시고 우정 포인트를 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접은 분들 있잖아요. 3일, 3일이면 저는 삭제합니다. 친구 관리도 여러분들의 투급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작은 부분이지만 모여 모여서 당신의 투급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로 다시 바꿔주시고. 자, 어떤가요? <웃음> 여러분, 투급상승에 아이템 옵션 잘 맞춰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구, 바이! <웃음>